저는 15년차 직장인이었지만 세상의 변화에 따른 시선을 돌리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외식이 줄어들고 배달에 대한 희소성이 높아지면서 이쪽 분야의 사업쪽에 뛰어들게 되었어 그렇게 돈이 술술 들어오고 주머니가 채워지니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찾아오더군요. 어느 날 친구가 파생이라는 걸 해보자 했고 저는 선뜻 투자했습니다. 물론 얼마 못 가서 다 휴지조각이 되었죠. 그걸 배워서 제가 했고 또 했습니다.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은 다시 벌면 되고 친구도 다시 사귀면 됩니다. 허나 나이와 신뢰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어딜 가서 직장을 구할까요? 투자라는 것에 눈이 멀어버려 사업은 뒷전이 되어 자연스럽게 망하게 되었고 나이는 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쉽지 않았으며 친구들과 연락도 끊겨져 버렸습니다. 쪽팔림을 무릅쓰고 돈을 빌려보자니 잘 되지도 않을 거니와 무작정 빌리기도 난처하고 이미 사업을 한다고 벌려놓은 대출의 빚들은 와이프, 부모님, 처가대까지로 다 떠안게 된 상황이네요. 저는 매일 밤 자기 전 다짐을 하곤 합니다. 이제는 수익 낼수 있다. 증명해 줄수 있다. 설명해 줄수 있다. 그러고 아침이면 연신 줄 담배를 피워대기 시작합니다. 매주 금요일이면 돼지 꿈을 꾸게 해달라 온 조상들에게 빌며 로또 1등을 기원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와이프의 허락 아닌 허락을 구해한뒤 술도 마시기도 하죠. 참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직장생활 15년에 남들보다 빠른 과장까지의 진급까지 말이죠. 그리고 사업까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그쪽에 더 집중하고 열심히 살아봤어야 했던 걸까요? 왜그 친구는 제게 그때 찾아왔을까요? 신이 보낸 시련이었을까요? 이제와 후회해본다 한들 소용은 없다지만 이렇게라도 어디가서 말하지 않는다면 너무 답답한 나머지 사연 보냅니다. 절대 파생이든 모르는 투자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남이 권유하는 건 피하세요. 아는 건 많아요. 저는 지금 앞이 너무 캄캄합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빚, 직장, 가족과의 신뢰 모든 걸다 잃었습니다. 그동안의 인생이 부질없어졌습니다. 길을 찾지 못하는 글에 죄송스럽습니다. 지금도 어질어질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살아가야지요. 저 하나만 바라보고 곁에 머물러 주었던 마이크 그리고 저희 자식들 아직 성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만이라도 더 열심히 해봐야겠죠. 오다가다 들리신 분들의 응원을 듣고 싶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